가로가 x고, 네. 위로 가는 게 y 음, 아 그럼 x방향으로 플러스 3이면 이, 이 방향 여기로 플러스 3이에요? 여기로 플러스 3이에요? 음, 오른쪽 아 여기로 가는 게 플러스 3이에요? 아, 네 플러스 3 가고? 어, 근데 y로는 어디로 간다고요? 어 위로 아 위로 가는 게플러스예요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아 플러스요? 아, 위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예요? 네 아. 어, 그러면 이거를 요 어떻게 적어줄까요? 아까는 좌표라는 애를 네. C에 2 e 이런 식으로 적어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.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? 네. 네. 어, X를 네. 첫번째로 쓰고 네. 한 마리 한 다음에 Y를 네. 아, 쓰는. 요 아, 그럼 병원이니까 병원 뭐 P 보통 이런식으로 많이 쓰는데 병원이라고 쓸게요 그냥 <웃음> 병원의 위치가 그러면 X를 앞에 쓰고 Y를 뒤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? 네아 그렇군요 그럼 얘는 3이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는거예요 음.. 음.